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살빼기 다이어트다 자, 살빼기 다이어트가 놓다 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한 게 있다 이것이 바로 요요라는 거다 요요가 뭐지? 에? 이거 맞나? 요요? 맞나? 내가 스펠링을 모르겠다. <웃음> <웃음> 이것이 요요 현상이다. 요요가 뭐지? 늘었다 줄었다 뭘 늘었다 줄었다? 다시 되더라구 아이 참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요요를 뭘 하나... 다 아는 요 요요, 이 동, 이싫다 닦기가 가운데가 쫄락하면 쫄락을 따라고, 쫄락하면 쫄락하 이게 요요야. 그치? 그래서 이것을 요요 현상이라는 것은 요요 같이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우리는 요요 현상이라 한다. 그러면 다이어트는 우리가 살 빼기 한다는 것은 이 요요 현상을 우리는 무조건 짚어봐야 된다. 되도록 오는 그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가보자. 밖에 나가면, 우리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덩치가 어마어마큰 아가씨든 아줌마들이 있다. 이거는 100% 요요다. 무조건. 다이어트를 잘못한 거야. 이거는 무조건 다이어트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야 보게 되면, 그 뒤에는 살을 빼기가, 살 빼려면, 그거는 완전 독약을 먹어야 돼. 도약도약 그러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죽는다는 거다 그 살을 빼기 위해서는 정말로 죽는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또 악순환이라는 것은 요요는 자꾸 당기기 때문에 요요는 이게 아까 저기에이야기했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적당한 양에서만 이렇게 흡수를 하고 유지를 한다는데 요요를 하게 되면 모자라잖아 굶는다 이 말이야 굶는 다이어트는 백점백패 나중 묵게 되게 되면 우리는 살이 이만큼. 그래서 단식도 잘못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무조건 살찌 보는 거야 이만큼 잡는 거야. 그러면 다 지금 여기서 다이어트 실패한 사람은 전부 다 이렇다. 그게 지금 다이어트를 잘못 시킨 거야. 만다만 살은 빼줄 수 있다 이 말이야. 누가 잘하면 다이어트 약들이 병원에서 쓰는 다이어트, 약들은 뭐, 뭐, 그냥 그 순간에는 무조건 빠진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만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연예인들을, 연예인들, 연예인들 한번 보자. 연예인들이 젊었을 때는 강제적으로 막 굶기면서 운동을 엄청나게 시키갖고 이렇게 해갖고 날씬해갖고 걸그룹들 막 이렇게 생기잖아. 그거는 엄청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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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 우리 사장님은 아침에 몇시일합합니까 우리, 우리 원장님은 몇시일하지잠 없다니만. 여기, 여기, 여기는 9시? 그러면 똥배 놓지 여도 뭐 10시? 그거는 뭐 알지? 여는 좀 일어날 거 음. 음. 그러시그러는 조금 낫겠다. 보면, 보넌 사람 몸만 보면, 몇칠이고는거다 아는 거야. 거짓말 같아. 뻔한 거야. 자, 이것이 어떻게 되면, 이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다이어트 몸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과학의 논리다.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과학적 논리를 지금부터 신비의 응? 논리를 이제 해준다는 거야. 오늘 뭐 엄청난 공부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이어트 몸 만들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돈한 번도 안 드는 거야 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는 거야 내 노력만 하면 되는 거야 다이어트는 뭘 했어요? 굶는 거했나 먹는 거랬다 이 먹는 거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이어트 몸을 만들지 않고는 살을 빼면 안 되는 거야 굽는 거는 다이어트가 아니다 이 그거는 굽는 거지. <웃음> <웃음> 그러면 다이어트를 우리가 왜 몸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먹은. 아까 지에 인간의 몸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정말로 중요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다이어트하는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살빠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밤 늦게 밥 먹지 말라겠지? 아무것도 묵지 말했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응? 우리 먹는 거는 시절 때도 심어야 되는 거야. 먹는 거 갖고 어떻게? 단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칙만 한게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안 돼. 자, 살찌는 사람의 특징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생활이 불지키지 한 사람, 밥을 먹을 때말못 다, 잡기 못다 하는 사람. 아침밥을 그르는 사람, 이네명이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무조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 살찐 사람 보자. 우리 늦길갖서 아침밥 굽으니까 살찌는 것이고, 똥배 노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내보고 똥배 뭐 주라 주라 이런 소리 하지 마. 자기가 스스로 바꾸면 돼, 그거는. 이건는 시도제도 없으니까 온천지 다 부드럽습니다, 이거. 아침도 굶제 잠도 많이 자제,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묻다가 아무딱해프지뭐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몸딱 보면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워낙 몸 묵어가고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가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뭐 묵은 게 없어. 그렇게 묵은 게 없으니까. 이 여도 뭐 묵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안 묵는 데는 이게보자 그렇게 안 묵는 것을 자꾸 섞거나 뒤로 놓게 되면 몸에서 어떻게 안 묵게 되는 거야. 소화를 안시키 흡수를 안 하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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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을 굶으면 안 되는 거야. 이네 개만 지키면 이네 개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5kg, 10kg는 딱두달 안에 그냥 쫙쫙 빠지게 되 있다. 얼마나 좋아. 시도 때도 시 먹어야 되고. 그러면둘리는 아마 지키는 게 별로 없을 거다. 에이? 그럼 우리 사님은 장 그다. 양이 원래 작으니까. 뭐, 시도 때도 심부도 뭐, 답도 없고, 아침에 일 나니까 관계없고, 아침에 먹으면 되고, 그제? 뭐, 그런 장면이 하도 안무으니까 그렇고, 잠도안 자니까 그렇고, 이건 대상은 그렇게 잘안 찌는 거야, 이건 뭐. 찔 수가 없잖아. 그런데 밥을 먹을 때, 많이 먹었다가 작게 먹었다가 절대 하지 마. 이거는 내가 먹을 때, 내가 지금 시도 때도 시이렇게 먹으면, 내가 지금 체중이 100kg, 120kg 이렇게 가겠지, 그제? 나는 한 가지 딱 그거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무조건 먹는 거. 막 어디 가도 아침 되면 무조건 먹는 거야 막 집에 가면 눈만 떴다 하면 밥 먹자. 밥을 먹어야 돼. 그래 되갖고 내가 양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무조건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왜 통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우리는 설명 안 해주면 그 이론 아니잖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막 굶어라, 작게 먹어라 밤에 먹지 마라 그건 순 거짓말이다 너무 거짓말이라 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거는 과학적 논리에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 다이어트 몸을 만들어이돈한푼도안 드니까 자기 노력만 하면 돼이돈 드나? 작게 먹으라면 돈벌거 아이가? 그치? 시도 때도 없이 먹으라 이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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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뭐가 술을 많이 먹었으니 술을 마셨으니 이거는 술 빼자 해갖고 이렇게 했지 그 사람이 살찌는 방법이 뭘까? 아침밥을 맨날 굽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맨날 늦게 일어난다는 소리죠 우리 사장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괜찮아 살찌는 사람은 무조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8시, 9시 일어나는 사람은 두 시간을 무조건 여섯시로 당겨라 자, 아침, 아침을 너무 사연이 같이 다시 새벽에 일어나갖고 그러면 넌 괴롭히면 안 되고 여시 돼서 일어나고, 여시 돼서 일어나고, 잠은 언제 잘까? 잠은 밤에 자야지, 뭐, 그제. 아홉시 돼서 자든지, 열시 돼서 자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저녁에 맨 마지막에 먹고 자라는 거다. 시도 때도 없다 없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는 양이 작더라도 무조건 먹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저녁 9시면 엄마나 재밌나 저녁 9시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약속을 딱 했으면 저녁 9시에는 무조건 먹어라 네막 어필을 갖고 통장 묶고 막 이래갖고 이만큼 배치해갖고 잠을 못 자고 소화도 못 시키고 이러면 안 되고 간략하게 조금이라도 먹으라는 거다 이게 이제 양을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양을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일단 위를 위위 양을 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약은 실질적으로 3분의 1만 먹어도 돼. 밥한공지 3분의 1공지 먹고 또 이거 그거만 먹으면 배고프니까 또 먹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공복을 막혀주는 방법도 내가 가르쳐 준다 했잖아요. 공복도 막혀준다 는 내가 아까 저게 우리가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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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겠나? 몸은 어떻게 반응하겠나? 하루만에 반응이 안 된다. 자, 그럼 보죠. 우리 몸은 엄명에 정확한지 모른다 말이야. 자, 이때 내가 밥을 먹고 오늘도 자고 내일도 자고 모레도 잔다. 이때 밥을 먹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아, 우리 우리 주인장은 이때 먹고 꼭 오니까 이때 밥을 먹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먹었다 해 갖고 소화된 것이 바로 간에 저장하니까 피에 저장하든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음식물을 먹게 되게 되면 임시 저장을 하게 돼, 몸속에. 이것이 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저장. 무슨 얘기야, 있지? 임시 저장을 한다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만건지면 계속 밥을 먹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건지면 되겠다. 요까지만 하게 되면, 요까지 올 때까지는 배가 별로 안 고파. 그러면 양은 임시저장은 어떻게 해? 내 칼로리를 요 때, 우리 주인장이 요때 먹었으니 요까지 먹는 칼로리만 딱 섭취하는 거야. 임시저장을 해놓는 거야. 이해되요 임시저장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요때 딱, 요때 다시 먹어보면 어떻게 되겠나? 아, 임시저장 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서 또 소화를 시키갖고 자가하니까 여기서 요만큼을 우리는 이제 피칭에 저장을 하는 거야 에너지로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말이요 그러면 이때 또 계속 한 시간 땡기갖고 먹게 되면 이거 이거 필요 없다. 저장할 것도 없으니까 이것을 마이너스해갖고 줄이갖고 줄이갖고 조금만 더 작게 먹는다 이 말이야. 작게 흡수한다 이말이요 계속하는 계속하는 거야. 그럼 이것이 일정하게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먹고, 요만큼만 칼로리 저장하고, 그거 다시다이 말이오. 임시적인 행건 다섯분다이 말이오. 나머지는 또 축적이 돼 있으니까, 항상 몸속에. 예비는 항상 몸속에, 우리 피층에, 우리가 근육으로 이렇게 다흡수돼 있다, 이피층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만 흡수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아까 소화 안 시킨다 했잖아. 흡수를 안 한다, 이 말이야. 전부 다 대변한테 내보내는 데. 영을다 내보내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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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어느 날은 7곱시묵다이 그럼 요만큼만 지금 하면 될까 하는데, 그 다음날 하니까 어떻게, 우리 아저씨가 여기 때밥묵다이 아침밥 구워 보고 야, 이거이사람안 되겠다. 이때부터 여기까지 묵자. 이렇게 저장하잖아. 요 저장해놓는 거야. 그럼 의사장 씨또 이때 묵 보면 이만큼 또 저장해놓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만큼 하긴 또 이만큼 하는 그러면, 아, 이건 아니다. 이 작게 저장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많게 많게 위주로 딱 지장해 놓은데 임시 지장. 그럼 나머지 계속 살이 되는 거야. 뭐다못 묻다, 뭐다하 뭐다 사람이 살이 되는 거야. 그러면 밤에도 굶고 이때 보게 되면 이때부터 저녁 7시부터 이 아침에 이까지 몸속에 항상 저장을 해 놓는 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 저장은 어떻게 해? 지가막 운동을 하든지 이걸 빼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살이 되는 거야. 살이 되는 거야. 안 빼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저녁에 9시로 정했다 하면, 10시도 좋아. 10시 정했다 하면, 무조건 아침에는 7시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10시 묵다 뭐 하더라도, 지는 6시까지만 예비 추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너지를 하는 거야. 운동 안 해도 돼. 그럼 뭐, 거면 10시 먹고 자고요. 음. 아침 10시에 음. 일어나서 먹고 또 자서 상없는 거예요. 그까지는 잘 모르는데 겠그래뭐 크게는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문제는또 있겠지 또 삼대 말이야, 할증이. 그에서 인력을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에 대 개념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음. 아, 이게 흡수해. 네, 자꾸 일단 뭐요까지만 흡수해 놨으니까 자 이걸 이 묶고 야 이거는 시칼로리만 흡수해야 되겠다. 하면 식칼로리만딱 흡수하고 머무 문제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또 내일 또시칼로리만 하겠네. 더 이상은 늘어날 게 없잖아.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야 다이어트는. 이것이 완성, 이것이 우리가 완성될 때까지는 한두달 정도 소요하면 충분하게 완성할 수있어 그러면 이 양이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예비 축적하던 게 없기 때문에 금방 금방 살이 팍팍 빠져요. 양만 줄이면. 우리 밥만 밥만 먹는다이말이야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밥 먹으면서 이러면 해도 충분히 남거든. 칼로리가 항상 남는다이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 있잖아 이층 2층 오늘 2층0 0 카롤리 머으니까2층0 뭐 카롤리 전부 다 소모시켜야 된다 이게 미친 짓이다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지 어디 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 소가 그걸 갖다가 어, 양이 많니? 작니? 이런 게 아니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딱정형적게요것만딱 지키면 돼 항상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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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요요지. 살 빼보자 자, 내가 여기서 뭐 그거는 나눠놓고 놀이상으로 내가 10kg 내가 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빠진 10kg를 내가 채우려고 할 거겠잖아 약을 먹고 나면 약 먹고 뺐다고 손 치자고 열심히 뺐다 치자 그러면 몸은 어떻게 해? 계속 약을 먹을 수 없잖아 빠지던데 더약 먹으면 이제 죽어버려야 되겠지, 그렇지? 그럴 때 보면 안되니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살 빼고 나면 이제 먹는다 이 말이야 먹으면,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칼로리가 요만큼 해갖고, 뭐, 천 칼로리를 먹어도 우리는 백 칼로리만 지금 섭취할 수 있도록 해놨, 해놨으면 괜찮은데, 백 칼로리만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는 5 0 0 칼로리 정도 흡수한다. 그지 이거 계속 5 0 0 칼로리 먹을 거 아이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 몸을 안 만들어 놓으면, 400 칼로리는 계속 지장되면 순식간에 불어나는 거야. 순식간에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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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요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시중에 가면 우리가 못볼 정도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그군 백진백패로 전부 다 다이어트 실패야. 아가씨들이 이렇게 되면 뭐 그거 좋나? 그거 살빼라고 가가지고 날씬해지게 고 갈라갖고 이래대쁜 거야. 전부 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다. 그렇게 가봐라. 막 다리가 이래갖고 이렇게 하고 이거 문제다 이 말이야. 그거는 다이어트 자체를 잘못으신 거야. 엉터리 가갖고 이렇게 한거예요 그럼 요요험사을 없애야 되겠지 무조건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내 몸을 만들어야 돼. 이것을 보면 몸 만드는 이제 우리 체질 식이요법 체질 식단이네 식단 내가 뭘 먹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그러면 강한 기운이 자꾸 잡아당기기 때문에 음식을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단 또 이제 우리 그 식단의 비밀이 어떻게, 오기체질이, 오기체질이 신비하겠나? 살 빼는 건 다음에 또 하고, 조금 이따가 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양을 줄이 돼. 이것이 우리는 당기는 것을 계속 당긴다이 말이야. 자기가 강한 장기가 있는 부위에 있는 것을 계속 당기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한 거야. 이몸 만들 때 그것을 식단으로 쫙 만들어야 되는 거야. 식단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당기는 걸 식단으로, 먹지 식단으로 딱 잠겨갖고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야. 아, 그렇다까 아, 그렇게. 그래. 아. 먹지 않고, 뭐, 먹지 않는게 아니고, 이거 먹지 않을수록 조정이 딱 되도록 식단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네. 이것이 네. <웃음> 오기체질을 신비스러운 다이어트법 아이가. 그 음. 근데 여기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이렇게 하게 되면 무조건 빠져. 그런데 음. 여기에 아직까지, 내가 강한 기운 비만이라 하는 것은 강한 기운이 너무 작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운을 조절해야 을 돼. 그 기운을 조절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살 빼기 할때 조절하는 거지만 미리 이 식단으로 내가 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와 이 식생활로 이렇게 딱 바꾸는 것이 우리 는 다이어트 못 만들기는 이것만 하게 되면 이 여유 없다. 요요 뭐못요려는 여유가 여유가 있을 수가 없다이말이에 치 먹을 때뭐 남의 일라든지뭐 인스턴트 햄버거라든지, 아니 그런 건 아무 생각도 영양분은 막 상관이 없다. 아니면 막 우유를 먹든지 비스킷을 먹든지 어떤 것이든 무슨 소용없다. 그거는 맛있는 거는 뭐든지 맛없는 거는 뭐다 상관없다. 먹는 거는 그 순간에 그까지만 이제 어? 에너지가 그 축적을 해놨기 때문 임시로 그까지소 그까지만, 그까지만 딱입수 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만 항상 입수하는데 중간에 힘이 없어갖고 운동을 많이 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축직된 지방군을 끄집어내갖고 쓴단 말이야. 불태 말이야 그것이 살 빼는 방법이야. 아니? 우리가 살찐 거를 빼서 써야만이 살이 빠질 거잖아. 여기까지는 임시로 저장된 것만 다 썼, 임시로 저장된 거다 썼잖아. 그러면 내가 낮에 운동을 열심히 해 보고 산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내이 몸속에 들어있는 이지방분이든 탄수화물이든 이걸 끄집어내갖고 불태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 축적됐던 것이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아침 대신에 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아, 물은 아무것도 아니지 했잖아, 물, 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물은, 물은 그거는 위에 장애만 일으키는 거 아이가. 아침밥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너무 도이 묻어. 먹어야 되는 것이지. 물로떼게 되면 이 농도가 짙다, 이 말이야. 위산이 녹아. 위산은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밤에 안 묵는데 해갖고 위산이 가사하게 노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을 유지시키는 그 유지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이 찬물을 갖다 엿보면 위산이 쭉녹겠지 밥은 안먹는데 위산만 놓으면 어떡해. 위탈락먹 밖에 없잖아. 그 아침밥도 아침, 그 아침에 물 먹는 거는 순간적으로 잠깐 먹는 것이고 밥을 먹어야 돼. 물만 먹으면 어떻게? 위산만 내는 거지 묵지 다은데 위산이 녹아 있으면 어떻게? 소화를 잘시키라고 내놨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으면 어떻게? 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 물밥이라고 해서 물에다 이렇게 먹는 거 자체는 아주 안 좋은 거네. 응? 물밥 물에다 말아 먹잖아요. 물만은 관계 없지. 우리는 채소도 물이고 전부 다 물인데. 음, 뭐. 아 그거 먹는 거소화으 그런 거냥 우리 물 속에 있는 건데 뭐 위산도 뭐가 물 물이잖아. 근데 물에 같이 너무 과도하게 먹는 거 그거는 별로 안 좋지만 은 이거는 밥이 들어가고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물에 말한다 해갖고 물 양이 이만큼 많아지는 아잖아 물에 해봐야 국 우리 국은 먹면 주지 밥안 먹으면 국은 먹어서 없잖아 야채 아무 게 가? 야채 거기서 그 좀더 갈아보면 전부 다 무리지 과일 먹는 사람은 전부 다 무리잖아 그렇게 우리는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과일 같은 건 소화될 없지 전부 다물이니까 그래서 밥을 먹으하는 거다 그렇게 위산 갖고 밥을 먹는 거예요. 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누구 말든 열매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이런 걸물 갖고 그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물을 자꾸 마시면 안 되지. 생식은 어떻게 한다 는거 생식과 우리는 그어 선식은 먹는 게 따로 있다. 아무나 뭐만 생식을 또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인데 생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지금 뭐제 마무지들 보면 전부 다그 생식 생식이 좋다기 해서 영양분이 많다고 단순하게 영양분이 많다고 하면 안 돼. 덜 익힌 영양분은 우리 위에 들어가게 되면 질소 화물이 엄청나게 배출돼. 그러면 간은 간에서 녹았고 질소 화물을 분해를 시키 갖고 노로 보내는 거야. 오줌으로 이것이 배출되게 간안 좋은 사람이 이것을 자꾸 먹으면 안 되겠지? 생식을 먹으면 안 되겠지? 간안 좋은 사람은 생식 못으면 이건 완전히 독약이야, 독약. 생식 좋을 걸 하면 안 돼. 선식이고, 그거, 영양분 많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된다니까.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니까.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먹는 건, 그거는 독약이야, 독약. 간에서 우리가 질소화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간에서 소소가 이 분해를 시키갖고, 이 노를 만들어내잖아, 오줌으로 배출을 한다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소화를 못하고 분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 그 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이 말이야, 질소화물들이엄청나게나온다이 말이야 그럼 몸으 가는 사람들이, 감경 화 있는 사람들, 간염이 있는 사람들 신장 투수가는사람 이거 간뭐가 되겠나? 그럼 완전 조지는 거지 가스가 차거나 그런 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셀룰로시의 기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상관없고, 불이 가 분해되게 되면 가스가 나오잖아 화학적 결합을 하게 되면 항상 물과 가스가 이제, 그래서 가스는 어떻게 배출시키면 되잖아. 자꾸 울로 배출하라는게 그렇지. 밑으로 배출해야지. 거기서 는 위에서, 위에서 이 작용이 많다는 것이다, 그거는. 위에서 이렇게 울로 넣어는 것이고, 장으로 들어가면 밑으로 가는 것이지. 그서소화되서 밑으로 가서 소화되면서, 분해되면서, 흡수하면서 이렇게 돼야지 위에서 버글버글 끓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이개스가 터는 거지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지 위에서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밑에서 하는 거는 밑으로 배출하는 거고 그럼좀 있다가